안녕. 네, 그럼, 어, 제, 가족 차들이 한국어로 비디오를 만들려고 많이 물어봤어요. 언제, 언제 나왔을까? 이렇게. 근데, 저, 솔직히 말하면, 좀, 부르, 그, 부끄럽고, 그리고, 제, 한국말을 좀 알지만 그 아직 많이 부족해서 네좀어 불편하지 않은데 뭐랄까? 그냥 좀어 이상해요. 그리고 그 연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연사를 만들고 싶어요. 그리고, 그, 제가 한국말을 많이 부족해서, 그냥, 실수가 있으면, 이해, 이해해주면 좋겠어요. <웃음> 네, 그럼, 비디오를 갑시다. 만들어봅시다. 네, 그, 와, 아, 너무 부끄러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할수 있어요. 할수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네. 그.. 뭔가.. 어.. 이 초에 지금 무슨 날? 지금 그 오늘 화요일이라서 어제 어, 아무것도.. 음.. 찍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랬으니까 그럼 그냥 일하고 싶고 이런거 그리고 다음주부터 제빵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그... 새로운 학기가 뭐가... 시작할거예요 아! 저 새로운 교과서를 샀어요 어. 첫번째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근데 안가져 왔어요? 잠깐만요 네에 돌아왔어요 어. 와 조금 그 한국말을 어 좀말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익숙했어요. <웃음> 익숙하고 있어요. 근데 오늘 처음에 아마 다시 그야 돼요? 아니요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. 그럼 첫 번째 제 새로운 와서가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. 근데 제 친구에 대해서 그 들었어요. 수식이 들었어요. 그, 어, 어, 그 서울대 한국어 어, 어급에 나오면 그 숙제가 안올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월북 있고 그냥 스튜디스 북도 있고 또왜그 숙제가 안 나왔는데 근데 어, 이렇게 들었어요. 그 숙취하는지, 안 하는지, 이거는 그 매일 확인하지 않아요. 근데, 어느 날에 선생님은 그냥 가지고 어, 숙취를 했는데, 안 했는데, 확인하고, 있, 하,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숙취를 해야 돼요. 근데, 그 이거 좀잘 봐요. 보세요. 다른 다른 학기보다 아 그리고 제와 이겨봐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차오 근데 이거 좀 비싸요 좀 비싸고 근데 너무 좋아요 그 잠깐만 들줄 거예요 그그 일단 이거 한한차 이거 뭐예요 그 한국에, 한국어에, 그, 한국 단어 있고, 한자어도 있어요. 예를 들면, 그, 학교, 반학, 학키 그, 거기에 다 학, 학, 학 있어요. 그, 학, 학, 그 이거는 한자어. 그, 예를 들면, 중국하는 거. 그래서, 저, 그, 배우고 싶어요. 근데, 잠깐만.. 근데 그어딱 중국어 안 부을 거예요. 그냥 한국어 한장 이렇게. 왜 네. 계속 나와요. 그 잠깐만 보여줄 거예요. 얘를 들면 이거 무슨 중책이라서? 왜냐하면 그첫 번째 그 이렇게.. 잠깐만 이렇게 나와요. 그 이렇게. 네. 여기 자연. 자연, 양, 음, 변, 속 우, 촌, 자. 자원, 자본, 자료, 자근 자산, 두자. 이렇게. 그립 이렇게 나오고 저준비하는거 너무 좋아해요. 그 이, 이렇게 또 나와요. 그리고 제일 주위는거 이거 연습, 연습, 연습도 있어요. 와, 너무 기대돼요. 시작하는 거 너무 기대돼요. 그래서 그좋그 그, 새로운, 어, 교과서 사고, 그 춤, 이추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? 첫 번째, 어제 일하고, 오늘 쉬고, 그, 친구를 만나고 좀 약속이 있어요.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한국 밥을 먹고 이런 거. 아, 그리고 잠깐만요. 준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. 그제그 그 어, 사진기? 사진기? 네, 오늘 핀률을 고어 이거 어떤 단어? 저 솔직히 단어를 기억이 안 나요. 그냥, 그, 사, 여기 나오고, <웃음> 사진을 하는 거. 네. 그리고, 그, 내일도 일이 있고, 어, 목요일에 다른 약속이 있고, 이런 거. 근데, 어, 여기 전에, 그, 이 책을, 그, 구구하고 싶어요. 그, 궁극하기 시작하고 싶어요.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비디오가 있을 될 거예요 아직 몰라요. 그리고 어... 그... 자목을 만들어야 돼요. 왜냐하면 제 가, 카톡자들이 보통 러시아 사람이나 아니면 러시아어말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라서 네... 그냥 러시아어 자목을 만들고 어.. 이렇게 재미있게 보면 그.. 글자.. 그.. 쓰세요 <웃음> 네, 그럼 저 나와야 돼요 그럼 그.. 제, 제가 실수가 많이 있으면 이해해주세요 <웃음> 외국 사람이니까 제가 그.. 한국어 아직 잘못해서 그냥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면좋겠어요안 t There's something that'll have what you need What you need We're broken, it's tragic We're not all elastic But maybe there's magic Believe you could have it And I